안녕하세요 데니스입니다 오늘 알려드릴 소식은 여러분들 비바리움 혹시 아시나요? 바로 요건데 테크 발전기가 있어야 쓸수 있고 이렇게 비바리움에 아카티나를 넣으면 이렇게 아카티나 점액을 자동으로 모아주는 그런 아이템? 근데 여기에 저도 얼마 전에 지인분께서 알려주신 건데 테크 스트라이더를 넣게 되면 원소 파편을 준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아... 테크 스타일도 혹시 드릴러야 되는거 아니에요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랜덤으로 다 뽑아 놓은 것들이고 이렇게 보면 테크 스트라이더가 아닌 그 드릴이 아닌 것들도 있어요 드릴이 아닌 것들도 넣어서 이렇게 원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너무 꾸리지 않나요 요즘 한국 비공식들 보니까 원소 배우를 많이 줄인 곳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원소 구하기 좀 많이 어려우실 텐데 여기 이렇게 테크 스트라이더를 넣어서 이렇게 원소 파편을 이렇게 얻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사용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고 다음에 더 좋은 꿀팁들 들고 찾아뵙도록 할게요.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에 또 좋은 영상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뵈요. 안녕.